여기는 쉬워요. 그냥 이거 점프만 잘하면 돼. 쉽다고 했는데 난 뭘까? 아 근데 어차 여기 어차피 이거 있어서 괜찮아요. 제 가는 법많았으니까할수 있을 거야. 이러 이렇게 어려서 애들이 힘내려고 했던 거구나. 제 생각에는 루니님이 최종 보스니까 느습니까 <웃음> 아, 아. 아. 조용히 좀 해주시지. 아. s 아니 t 하고 있어. f u 네? <웃음> 아욕 <웃음> 나왔어. 너무 어려. 워 너무 어려. 워 네? 저기요. 스포일러 부원. 아 그러니까 이거 스파 어떻게 해요? 와. 정말. <웃음> 클립 떴시다. 클립.